오늘은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등대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3호교를 건너 왼쪽으로 꺾어 들어서면 유림해변까지는 포장도를 약간 걸어야 화장실이 아주 훌륭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이름 해변에서 거문도 호텔 방향 거문도 분수를 초입으로 신선 바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천천히 가시게요 천천히 습터널로 들어가니까 와 바로 시원합니다 이제 가닐까 떠닐까?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신선바위하고요, 지하지 몰라. 가는 길은 무슨 버섯실까버섯실요산상한데 음. 가는 분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와, 저 완전 터널 동굴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터널입니다, 터널. 딱 붙었네. 엘리지까지. 동백나무 아주 군락지입니다. 동백나무. 엄청나게 많네요. 드디어 삼거리 왔습니다. 신선 바위까지 500m 남았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그어지고 멋지, 신철로. 다시. 어우, 멋져. 가느간 아, 요즘 해변가요 삼억요 뒷편으로 오밀 조밀한 항구 전경이 정말 정력제 보이네요 바닷바람이 너무 너무 아주 시원하게 붑니다 정말 만만치 않네요 등산를 타니까 이제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쓰트레치장포에 입고입고 있네요. 네, 산거리를 지나니까요, 아, 돌탑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요, 등산로가 한층, 처음에 네, 능선 구간이라서요, 도마이 정말 아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아주. 쭉 내려갑니다. 빗걸음 조시에, 갑자기 뚝서은 바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또탁태인 곳에서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까요 그 멀리 보이는 거문도 등대의 전경이 가슴 박찰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보이네요 산골에서부터 좀걸어왔던 길인데요 앞에 하... 네. 아... 바다 속에서 서서 오르거나 절벽 끝에서 붉거진 기묘하고 허이한 영상의 안개들을 보는 각도와 높이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여 이따금씩 되돌아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오늘 안개가 좀 가치지 않고, 완전히 공백 나고 하널입니다 올라가는 게. 여기가 많이 떨어져어그 산거리에서요 에몽 너머로 아, 예전에 조금 등산로가 오우, 이제 드디어 또 탄화를 벗어나는가 보네요 열매. 이제 점점 검문도 등대가 막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계단을 더 내려가 니다나요365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365 계단을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뒤도 봤는데요. 아이고, 아찔하네요3 6 계단 다 내려와서요. 목넘이를 해서 지금 또 출발했어요. 빨리 와 봐. 빨리. 드디어. 네. 드디어 목너머에 왔습니다 이제 목너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수월산과 수월산을 이어주는 뒤목인 목너머는 태풍이 불거나 해열이 일때면 바닷물이 넘나든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영암들이 끌어넘치고 석꽃이 다 굳어버린 목노의 영광들이 감탄을 전하게 합니다. 아 멋진 추억 갖고 가면 되겠지요. 향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멋진 동네 나오네 아 시원한 바람이 아주 마주해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동백나 뿌리 한번 보시죠. 아, 다시 봐도 멋지네요. 거문도 등대가 한눈에 이제 뭐, 예, 보기 시작합니다. 등대길 가는 길도요 보랑나 뭐 할지도 않고 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 앞뒤 뭐 보면서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문도 등대는요 거문도 수월산 끝머리에 유치하며 동양 최대의 등대로서 예, 1905년에 세졌다고 합니다. 25마일까지 불빛을 발산하며 동으로는 일본 큐슈, 남으로는 동지나에의 선박들에게 질잡이 노릇을 하며 약 100년 동안 하루같이 15초마다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 등대에서 볼수 있는 검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은 세생 절로 나올 만큼 멋진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백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좋다. 아, 너무 다 너무 여러분들 이런 곳에 꼭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끝없는 동백숲 터널이 반겨주고 끌어넘치고 석고치다 굳어버린 목 너머의 영화 드림보 우체통의 달팽이가 반겨주는 거무도 등대 트레킹이 가슴 벅찰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